됐어? 예. 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어, 이 자동차가, 어, 배터리가 수명이 다 돼가지고요. 그래서 배터리 어, 교체를 하려고, 여기, 여기 배터리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교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카센터 가면 또, 어, 공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서 제가 직접 교체하려고 합니다. 어, 배터리를 교체할 때는 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해야 돼요. 뭐냐면 물론 이제 차종에 따라서 다른데 어, 또 어느 차는 배터리를 이탈시키는 순간 이 문이 꽉 닫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분렇게 활짝 열어놓고 배터리 교체를 합니다. 어, 배터리 본네트는 열어야 하니까 본터트는 배터리는... 위에 예. 그리고 한기면 물론 이제 차마다 다르죠. 이제 당기면 이제 보네트가 열리게 돼 있어요. 어. 제 차가 지금 수명이 어 오래되고, 이제 지금, 지금, 지금 오래돼서 이제 좀 반지가 오래돼서 어이 보닛 이, 포레트, 이 어, 지지대 압력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 노면을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어 이걸로 하청을 생각해요. 이게 압력이 압력이 충분히 있다 할 때도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전사고 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받쳐놓습니다 받쳐놓고 여기 도 한번 봐보시겠어요 이거 어, 이제 어, 배터리를 이탈시키기 위해서 여기 양극과 여기 음극이 있는데 이두 어, 개를 풀어서 이제 저기로 연결하고 이거는 이제 어, 이 배터리를 고정 잡아주는 지지대기 때문에 이거 풀러서 이제 배터리 이탈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탈 일단 이거 이탈을 네. 겠습니다어 이거 가지고 이제 큰 문제 있죠. 이거 가지고. 뭐 배터리 교체하는 건뭐 크게 뭐 노하우가 있는 건 없어요. 이건 뭐 어, 이탈만 이탈시키고 이탈시키고 양극 응극 제대로 연결하면 되는 건데 되게도 어, 이제 귀찮으니까 카센터 가서 하죠. 어, 귀찮거나 아니면 엄청 복잡할 거라고 질뢰진작을 하고 어, 안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탈 시켰어요. 어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양 양극과 음극 요거 이제 설명이 어, 되겠습니다. 이 차를 사고서 구입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배터리 교체를 안 해서, 어, 여기가 좀, 나사, 볼트, 너트가 아주 버거워졌네요, 여기 하셨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양극도 이제 이탈시켰어요 네. 재어좋 g u t u d 자, 자 이렇게 이제 올려놨습니다. 이제 반대 순서니까 뭐 이거 이제 그대로 껴서 여기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음극도 연결하고 간단하죠. 이제 어. 타센터 가서 할, 어, 경, 인건비 전략한 겁니다. 조이면 되겠어요, 이렇게. 아, 여기도 이제, 여기도, 조이면 되겠죠?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거 완전 이제 어, 결합하기 전에 시동 확인해 볼 거예요. 아, 어, 완전 제 시동도 아주 잘 걸리네요. 자, 이제 끄고, 어, 이 배터리가, 배터리가 이제, 어, 움직이지 않도록, 어, 이걸로 이제 고정시키면 이제 끝납니다. 작업이 끝나는 거죠. 어, 이제, 단단하게, 이제, 고정이 됐습니다. 어, 완성을 했어요. 어, 배터리 교체하는 거 어렵지 않죠? 요거, 어, 어, 뭐냐면, 어, 10mm 짜리 요거 하나 가지면, 공구는 요거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10mm 짜리, 이 뭉기. 어, 이거 하나 가지고, 어, 여기 큐전구하는제다 이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1 0 m 짜리요. 어, 완성했습니다. 어, 배터리 값은요, 어, 요거, 배터리, 어, 새거 사는데, 아, 어, 여기, 11만 원이 들었습니다. 11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교체한 이헌 배터리를 갖다 주면, 아, 만 원을 다시 거실로 준대요. 그럼 이제, 아, 10만 원 들은 거죠, 공부는요. 이건 이제 갖다 주고 만원 교체할 겁니다. 그만원 받은 거는 영상으로 안 찍어도 되겠죠? <웃음>